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보면은 세개의 프린터입니다. 프린터가 좀 기종이 다 다르죠? 여기 있는 게 엔더3, 네오고요. 엔더2, 프로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킹룬 KP3S입니다. 이 프린터의 배드도 지금 다 일부러 다른 걸로 제가 세팅을 잡아놨습니다. 탄소 유리 배드, 자석 배드, 텍스처 배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멘트가 다 달라요 검정색의 트윙클 매직 필라멘트 색깔이 바뀌는 매직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손돌이 완전 투명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벨링이 완벽하면 어떤 배드를 써도 진짜 출력물은 잘 나오거든요 배드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레벨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킹룬하고 엔더2 같은 경우에는, 어, 똑같은 사이즈예요. 지금. 15cm, 15cm. 한 레이어입니다. 한 레이어. 딱한 층만 그림을 그리는 건데,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직선 방향으로 채우는 거고요. 얘는 이제 동심원 방향으로 면을 채우게 해놨습니다. 20cm, 20cm 큰 사이즈로 지금 바닥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지금 이 레이어는 제가 0.28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선수입니다. 짜잔. 자, 지금 0.28로 뽑았고요. PEI 텍스처 베드 킹룬 한 레이어. 어, 요게 한 레이어를 뗄 때는 이게 열이 가해져 있잖아요. 베드에. 그래서 너무 또 빨리 떼버리면 찢어져요. 뜨거운 상태라서. 그래서 좀 살짝 식혔다가 떼는 게 좋긴 해요. 자, 트윙클 검정색 트윙클 텍스처고요. 얘가 살짝 투명기가 있어서 소리 한 레이어입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어, 자, 얘는 지금 매직 필라멘트예요. 매직 필라멘트여서 이게 색이 지금 보면은 요렇게는 파란색이 보일 거고요. 요렇게는 노란색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. 매직 필라멘트. 필라멘트 편에서 참고하세요. 이게 또 떼다가 찢어지면 마음이 매우 아파요. 그래서 살살살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큐 살았다. 자, 뗐습니다. 매직 필라멘트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일부러 바닥을 채워나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마치 딱지처럼 이게 생겼죠? 이게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그 멈추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계는 멈추거든요.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가다 멈춰요. 그래서 이제 고개 점들처럼 마치 재봉선처럼 지금 요게 딱지 방사형처럼 이렇게 생겼죠. 지금 얘는 여기는 광이 안 나죠. 여기는 광이 나죠. 이따가 배드 비교하실 때, 배드 사용하는 면에 따라서 면이 광이 날 수도 있고, 안날 수도 있습니다. 탄소 유리배드죠. 그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한 레이어를 얇게 뽑는 경우에는 지금 36도인데, 완전 식으면 좋긴 한데, 살살살. 기분 좋아 똑똑똑똑 캬. 그래서 얘가 완전 투명, 완전 투명 한 레이어 뽑은 거고요. 지금 여기 이 육각형, 이거 제가 요거 뽑기 전에 뽑은 게 있거든요. 그 자국이 같이 올라왔네요. 손잘 보이죠? 띠 어, 응, 글자도 보일래나? 자, 나만의 굿즈 3D 프린팅. 자, 오.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, 왜, 유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. 아, 얘도 뭔가, 뭔가 만들 때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이렇게 바짝 붙이면 글자가 지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.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멀리 하면 약간 그 흐릿한 모자이크 처리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. 어, 이 투명 필라멘트 좀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.